네, 안녕하세요. 명석하다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명상 8도에서 10도 정도 되는 아주 따뜻한 날씨에요. 그래서 지금 또 잠깐 탐석을 하러 불밭으로 나와봤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아요. 자, 탐석을 전체적으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 호박석인데, Y자로도 보이고, 네, 약간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돌 한번. 네 뒤집었는데 전체적으로 뭐 이쪽에도 나무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반대로 네, 이쪽으로 보셔도 나무 같은 형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웃음> 근데 돌이 살이 조금 붙어서 아쉽습니다 네이돌 여기서 보면 네 다리 하나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서 가면 이게 주변이 물때로 보이죠. 네. 이거는 물때를 벗겨내면 얼석이 네. 아니라, 그냥 뭐 수석감으로의 포인트가 없을 것 같네요. 기가 있는 부분말고 네, 그나마 좀 깨끗하게 보이는 쪽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쪽도 한번 볼게요. 아, 네, 뒤에는, 아, 목이 좀잘 들었는데, 네. 뭐, 사람의 형상으로도 보이고,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백이, 네. 여백이 없어서, 네, 아쉽네요. 이 돌. 다시 두고 네 가보겠습니다. 네. 이 돌은 물속에서 이끼를 조금 제거하고 여기다가 불려 봤거든요 보시면은, 네, 폭포가 계류형으로 잘, 한 줄기가 잘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림자를 해가지고 제가. 네 계류형 폭포는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가 있네요. 네 옥석 황 컬러가 진하게 잘 나왔는데 네, 뒤집어서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돌은. 물이 좀 치고 네 뒷면에도 뭐 컬러는 잘 들어가 있는데 네, 포인트가 없어서 아쉽네요 네이도 한번 이도 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빼봤는데, 지금 뭐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다시 일로. 저쪽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네, 한 컬러는 진짜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 어, 딱히 나온 포인트가 없어서 네. 아쉽습니다 네, 빛이 물에 반사돼서 반짝반짝 하는게 네, 반짝반짝 하고, 가보겠습니다. 아, 어, 네이돌 뒤집어 봤는데, 네, 이렇게 잘 파여 있네요. 자, 이거 한번빼 보겠습니다. 네, 역광 쪽이라 제가 세워놓고 잘 보이는 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네, 가운데에, 네, 건폭. 형이 정말 잘 나와있죠. 네. 뭐 밑자리도 좋아서, 네, 이렇게 딱 해도 혼자 잘 쓰고, 아, 진짜 뭐, 건폭이, 정말 잘 들어가 있어요. 얘돌 네, 반대로는 밑에 뒤에 돌을 받쳐서 좀 세워 봤는데, 네, 뒤쪽도. 잘 나왔죠, 변화가. 네, 이들은 포인트가 확실히 있네요. 네, 이쪽 밑단으로 해서 네. 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더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목문 수림석 인데요 보시면 수림이 정말 잘 들어가 있죠 이거는 한번 제가 빼서 밖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돌 갖고 나왔는데 제 모래를 좀 이용해 가지고 닦아볼게요. 닦아보면은 선명하게 괜찮은 그림이 잘 보일 것 같거든요. 네아 이렇게 보시면 빛반사가 좀 있는데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수림이 진짜 끝내주게 잘 나왔습니다 오, 예. 네 오늘 이돌 마음에 드네요 네 지금 제가 자연수반에 올려서 이렇게 연출을 해 봤는데요 보시면 네 수림이 이쪽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쫙 해서 자, 수림이 진짜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마음에 드는 돌 찾았네요 네, 목문 수림석 찾고 네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꽤 많이 걸어 왔는데요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옷을 벗을 정도로 더운데 옷을 지금 벗지를 않아 가지고 옷이 다 젖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